선생님 예. 저 지금 이 통화한 거 예.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올리세요 녹음에 올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예 어, 따름이 아니고 이 공개에 토론할 수 있습니까 어디십니까? 아 여기는 그 어, 예수 경인의 총회장인데 그렇게 공개 토론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아니 여기는 저는 정진영 목사라고 합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여, 공개 토론 할 사람은 이렇게 그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 그 예. 보고 전화를 더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뭐 뭐... 신천지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 누가 칠인가, 누가 참교인가, 거짓교인가, 아 그러니까 신지인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증인입니다. 예수증인네아예수증인네 예예. 근데 뭐 굳이 저하고 공개토론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대상은 신천지하고. 예. 공개토론하자 그 말이고. 아 신천지하고만 합니까? 네네. 아 신천지 뭐교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신천지끼리는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신천지인이 아니라고요. 아 예. 아 신천지 아닌가 신천지하고 토론합니까? 아, 네네 우리, 아 저도 하고 싶어요 신천지하고 토론하고 싶은데 그할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신천지가 이제 공개토론에 자기들이 하자고 해도 안 나오니까. 아, 자기가 안 나옵니까? 예 하자고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거짓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온다는 말은 그렇죠,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거짓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목사님이십니까? 네네 그럼 장노균 목사님입니까? 예, 예 아, 예, 예 우리가 이거는 구원에 대한 관한 거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누구 싸우고 따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진리를 찾자 그리고 하나나 같이 가자는 목적을 우리가 토론하고 나가지는데 토론하자면 다 피해요 <웃음> 토, 토하면서 자기가 많이 늡니다스가 자기가 모는 것도 알게 되고, 또이세상이그돈을안 하면, 우물 안에 개구이, 개구이처럼 자기만 합니다. 그 세계에서만 살기 때문에. 네, 네. 아, 예. 그니까, 그, 그, 목사님 땅교회하고 토, 토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지금 신천지나 이단들을 대상으로. 예, 예. 이단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뭐 그, 그, 이,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아이 대충 들어보니까 뭐, 삼일체하고 어떤 집사님 여자분하고 토론을 하시대요. 네, 네. 그, 보는데, 한, 삼일체다, 삼일체가, 신천지3 삼일체가 아니라, 지금, 네, 삼일체, 그 신천지하고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네. 이야기해보니까, 저거는 삼일체가 아니다. 그, 이라고, 이런 삼일체, 삼일체가 맞는 맞습니다. 저거는 하늘에 있을 때와 땅에 있을 때와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낯차가 왔어요. 빌리버스 2장 보면 나옵니다. 근본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아니 하시고, 자기들 낯차가 좋은 신분 아들 신 분으로 왔습니다. 자기가 낯차한데 하늘에 있을 때하고 땅에 있을 때하고 틀립니다. 똑같이, 음. 이, 이, 이스가 이, 그거는, 삐, 니간 자기가 낳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기도했고, 나는 몰라, 아버지는 아신데, 예, 예,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고군데, 이거는 똑같이 했어요. 어째 자식이 아버지가 될수 있느냐. 아버지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인 기도하고 그래 있지 않느냐. 그건 이땅에 있을 때하고 하늘에 있을 때하고 틀립니다. 이게 나차가 왔어요. 이 땅에 올 때는 인간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종의 신물, 아는 신물로. 근본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그, 그거, 그걸딱 꺼내면 되는데, 그걸안 꺼냈네요. 빌리스 빌리부스 이장 보면 뭐 하나님이 나차서 왔다, 종이 신분 아들 신분으로 왔다.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아들 신분하고 종이 신분 아들 신분 나차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게 나옵니다. 목사님 예예. 고... 목사님 예. 어디 지역에 계신가요? 아, 저 저는 운동이 있고 내는 지금 예수 정의에난 목사가 아니고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 태도 만든 그 종교입니다 안상운 정회에서 나왔어요 그 음, 예, 분이 예예 지금 예이금 나는 진리를 찾는 겁니다. 뭐, 싸우고 이런 거 싫어요. 네네, 싸우는 게, 네 진리 차고 구원을 받고 하는데 나는, 그 평생은 진리를 찾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찾고, 위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고, 다음 세상, 죽어서 다음 하늘나에 가는 그지 목적입니다. 예. 예, 그, 예. 지금 이제, 제가 참, 그,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뭐, 장로님이십니까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절대. 그러면... 너희는 형제이니까 다형제라 불러주세요 아, 그럼... 나는 교회에서 성기고 목사고 뭐 높고 이런 거 싫어요 그거는 직책입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7년생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는 얼마나 신앙하셨나요? 안상훈 전인회 안상훈 전인애가 내가 한게안 맞아 가지고 나왔어요 그쪽도 안 맞는 게 많아요 어머니, 그, 있죠? 작년때 어머니 그것도 안 맞아요. 다이스의 위도 안 맞고, 안상훈이 하나님 아닙니다. 그 사람 선지자도 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이거 나와, 안상훈 돌아가서 처음에 교회 병력, 조작을 했습니다, 지금. 음. 처음 조작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깨했어요. 음. 그, 내, 내하고 이제 두 분, 그분이, 그분도 이따가 나왔어요. 내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나와, 그 분이 처음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인터넷에 못해고 누가 한 분이 올려준 사람이 있어요. 올려가지고, 그 종교가 마나 엉퉁이라는 거다 깨있어요. 아. 인터넷에 올려있으니까, 거기서 목사가 왔어요. 와가, 그거 올리지 말았고, 그래서, 그그 무시하고 계속 올렸어요. 그, 그 다음에 와가 또 올리지 마라 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왔어요. 장기그장기님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예예예예. 장기일가 한 목사가 왔어요. 와가 처음 처음에는 좀 사정을 하시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말하고서 계속 올리니까 두 번째는 와가 어 우리 말하고 하다면갈 때는 공과 협박을 하고 가세요 예. 장길일자 하나님의 교회 그쪽에서도 다니시고 네. 나는 다 등입니다 없어요. 일단 난진리만 있는 것은 다 갑니다. 모든 종교의토을다 해봤어요. 나는 뭐 태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나는 믿는 건 하나님만 있습니다 성경만 믿어요. 우리가 중심은 성경이 중심입니다. 성경이 그걸 맞느냐 안 맞느냐 증거를 하는 거지 어느 종교 집단이라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예. 이제 우리는 예. 그 십자가 지신 분 있잖아요. 예수님 예. 예, 십자가 지신 분이. 자,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 예.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까? 같은 분이니까, 같아요. 다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다 같... 지금 자주 예. 보니까 전화 주신 우리 선생님은, 예.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을 하늘에 하늘에서 예 예. 구분하지는 않네요. 예, 같이 어그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나신가 아들로서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 좀 예, 들어보세요. 예, 예, 예. 계시록 예. 4장에 보면 예, 예. 하늘 보자가 나오잖아요. 예, 예, 예. 하늘 보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예, 예, 예. 대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 예,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은.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한분 하나님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선생님 눈에 비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도 내고 세 분도 내고 아니, 그러니까 예예예예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근본은 하나님 한 분이죠. 근데 근본 은 예. 하나님인데 예 예. 하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예 예. 십자가에 지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예 예, 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우리가 예, 예, 나오잖아요. 예, 복수 나오죠. 예, 예. 7장 11절. 그럼, 쉽게만 제일 짧내면 왜, 왜, 다른 시절 숨기나, 그럼 단수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본질이, 그니까, 우리 선생님의, 예. 선생님의 자녀들 혹시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선생님과 그 자녀는 피조물인 본질이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본질을 예, 예. 얘기할 때에 예, 예, 예, 예. 예수님도 본질이 하나님이고 아, 예. 성령도 예수 본질이 하나님이다. 예, 예. 성부도 본질이 한성와 예, 예.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아니, 생각이 아니라 예, 예예. 예. 성경에 예예.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예, 예.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예예. 계시고, 예, 예. 아들 하나님은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예, 예,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예, 예.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예, 예. 요한 계시록으로 오면, 예, 예. 게시록 4장에서, 예 예. 우리가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 예. 하늘나라에 갔을 때예 예. 하늘 보좌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예 예. 아버지 하나님 옆에 독생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예 예.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예. 아들 하나 예. 독생자 예 예. 우편에 계시고 예, 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 머리 위에 또 성령이 예, 예, 예, 예. 나타나거든요 일곱령이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성령이 예, 예.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예, 예.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예, 예. 단일실로 나고 예, 예. 성부순환설 예예 예. 그리고 양자설 이라는 예예 예 이런 예, 예. 사상에서 나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 즉, 즉 선생님이 아, 생각하는 아, 예 이제 그돌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사상을 예예 예. 어쨌든 영지주의 성구순환설 음. 단일실론 양야 아, 그런 생각하니까 예예 예. 선생님은 이제 예그 성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 예. 인간의 모습, 예수라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이사야 구장 보면 나오죠. 예. 한 아기가 우기이고한 아기를 우역해 주시면 됐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예.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 예. 아들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 자녀분이 세상에 온 거지, 우리 선생님이 세상에 온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성경에 보면, 너의 생각,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의 땅보다는 높이 나의 생각, 너의 생각은 높다. 예, 했어요. 그니까, 그 성령은하나나 했어요, 성령은성령은 성부, 그성령은 누껍니까? 성부껍니까? 성자껍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 예. 성부라고 하나님 성부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예. 지정의 신격이겠죠 인격. 예예예. 그다음에 예수님의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하고 예예.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지정의가 예예. 각각 다른 인격제 이제 신격이라고 말해야겠지만 예예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예.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저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예, 예, 예.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성자 예수님의 인격은 예예 예, 예. 구분되어 있어요 아 구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그, 지금 예, 예. 성, 그, 성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고 예그장은예 예, 예. 예.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예예. 예.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아니요. 그럼 이거 한번 보시라. 세례 요한이 요한의 길을 예비하고 앞으로 요한께서 오신다 했습니다. 오신다 이거 요한께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럼 요한께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부를 정확히 여호와 성부 하나님, 예, 예.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예, 성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 선생님의 예. 우리 선생님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김씨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아들이 아들도 성을 김씨라고 하죠.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성부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 여호와 예. 성자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성호가 여호와 야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신은 한 명, 하나님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예,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말씀하실 때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성령 하나님이 있고. 예, 예, 성령 하나님이 있죠. 예. 아버지 하나님 따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 따로 예.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 예. 3위로 계신데 우리 선생님은 단일 신론이라는 그. 예, 예, 예. 만 우리가 말하는 예, 예. 선생님이 이제 유일신론하고, 예, 예, 예. 우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호와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말하는데, 예, 예, 예. 우리 선생님은 지금 단일신론, 예, 예. 하나라는 아, 일이라는그 예. 숫자의 얽매에서 단일신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 예, 예. 엄연하게 성경에 보면, 예, 예. 하늘 보좌에 예,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확히 구분되어서 우리 눈에 나타나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왜 자꾸 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에 다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니까 러여와정이가 도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이 땅에 있으면 하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안 계시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전기가, 전기가, 발전, 여 전기 있다고 발전소에 전기 없는 게 아니고, 옆에서 전기 다 있어요. 다, 음. 옆집에서 전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우, 우주 전체는 여와 하나님 있어. 하나님 은온 우주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너의 생각, 나의 생각들이고, 나의 능력과 너의 능력 이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전지, 전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시고 저기 나타날 수 있고 하늘에도 있을 수 있고 만로할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나의 땅보다 높듯이 나의 생각 너희 생각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 요호와 증인에서는 예예 선생님이 예. 이제 진리를 찾아서 성경을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예예예 예,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아요 예예예 예, 예.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서9정보면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우에게 주신 말을 는데그 어깨는 정살며 그김물자라 며사라 정령하신 하나님이라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 5절 요한 1서 5장 예, 예. 5절 예, 예. 요한복음 1장 18절. 예, 예, 예. 성경에 보면. 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선구가 많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여호와 증인회에서는. 예, 예. 3일질 분야합니다. 그쵸. 예수님의 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부인해요. 여호와 증인회는. 예, 예, 예. 네, 그, 그 돈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 예, 증인회. 예. 덤비 더요딴 정면 는 돈을 하면 도망가는데 유아증 덤비 더 그래서 여화정이 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예 예. 선생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 그러니까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예 예. 성부 하나님입니까? 아들 하나님입니까? 아,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 창조 주시요, 창조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한테 구원을 줄수 있어요. 난곧기어질일 생기, 날 통하지 않고 아버지가 갈자가 없대서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주장하는 사상을 아 단일 실론하고 성구 순환설이라고 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나 성경은 예예예. 예, 예. 예수님께서 예. 그러면 세 그러면 예. 네. 예수님이, 그,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 네, 예. 네. 예수님이. 예. 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계시죠. 그럼 하늘에 계실 때. 예. 네.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아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 예, 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예, 예, 예. 다윗이 백기에 예, 예. 보면 예, 예. 주 우편에 계신 주가 나오잖아요. 예, 예, 예. 두 명의 하나님이 나와 두 분의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예. 주 우편에 계신 주. 예. 아버지 하나님 옆에 왕자처럼, 왕, 옆에 네. 왕자가 앉아 있는 것처럼. 예, 세자 앉아있죠. 예. 그렇죠. 예, 네, 예. 두 분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열 분, 백 분은 나올 수 있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열 분, 백 분, 뭐, 어디, 우리, 우리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아, 성경에. 예. 네. 하늘 보자에. 예, 예. 선생님은 성경은 하늘보좌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 예. 우리 선생님은 성경을 안 믿고 한 하나님만 있다고 하시면서 예, 예, 예. 선생 가지고 계신 지식으로 예, 예. 전지전능하시고 한 분이시만 두 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예예예그 집량을 지고 예.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선생 이성이 그 정도면 나는 게 없는 한, 그한 아이가 몇 개나 하나를 주신 분은 이아기가 누구나? 전문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애기로 왔다 이 거야. 그러니까 거기 어디에 선부가 왔다고 그래요? 그니까 애가 낳는데이아기가 누구나? 전문가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제 성경은 음, 우리 선생님. 예아 이게 난이아기가 아니고 전문가신 하나님이고요 조금 더 돌려서 이야기해 보이셔 하나님이 아기 왔다고 봐야죠. 우리 선생님이 이해를 지금 못 하시는 게 아들 하나님이란 개념을 이해를 못 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웃음> 네.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네. 안상홍 증인에 여호와 증인에 <웃음> 가토릭 뭐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동물녀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예. 예. 이제 계속 또 다른 예수증인회라는 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예. 선생님이 자꾸 진리를 찾아 헤맬 때 예,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다이성경 신성 아니까 신이 쓴거 아닙니까? 이만 이만히 썼지만, 시의바퀴 신속을, 신세계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만이 이걸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예. 가지고, 마, 성경에, 예.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예, 예.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고가 나오잖아요. 예, 우리 복수화돼요. 그 우리 복수야 돼요. 그 복수가 안나는가 그걸 뜻이 돼요. 아니, 그 그러니까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나오는. 예, 중에... 우리 복수인가? 예, 두 분, 이 여러분 아니야. 그런데 이제 많은 이단 사위비에서는그 이단 그 우리 자체를 예, 이제 천사를 하나님과 천사 영적 존재 피조물로 집어 넣는데. 장조층인가우리여고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가 예.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될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천사가 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예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예. 분은 예. Yeah. 지구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예,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Yeah. 자문 8장. 예, yeah, 예. Yeah. 22절에서 31절. 예, yeah, 예. Yeah.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예, 예, 예. 희부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예, yeah, 예. Yeah. 아까 말하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 yeah, 예. Yeah.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란 이분은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함께 존재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우리 선생님 말고도 최근에 보니까 그 단일실론하고 성부순환설이라 그래요 그것도 벌써 예, 예. 천년 이상 된 이단 논쟁이거든요 천년 이상 된 예, 예. 이단 그 논쟁의 주요 중요한 쟁점이 된 이단 사상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선생님 주장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예, 예, 예. 막상 하늘에 가보니까. 예, 예. 하나님 한 분만 계시더라. 예, 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 전능하신 거, 우리 생각하고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한 분도 알수 있고, 세 분도 할수 있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니까. 예. 어떤 주장을 할때 예. 선생님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를 대시하되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예, 예. 하늘 보좌에 가 보니까 예, 예.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아들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시잖아요. 예, 예.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예, 예. 주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 예, 예.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 예, 예. 예수님의 하나, 예. 예수님의 신성,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장길자는, 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웃음> 그건 참 기가 찬데. 그렇지. 예, 예, 그건 인정, 기가 찬, 기가 찬, <웃음> 예. 그건 선생님 생각처럼, 그게 주, 기가 찬 주, 주장이어서 선생님이 거기 계시다가, 예. 결국은 이렇게 이제 탈퇴하신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바뀌어 바뀌었어요. 그 아니 바가서 만든 거예요. 엔음부터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장길자예 안상홍이 자기가 성령 받았다 보혜사 이렇게 주장할 때예 예, 장길자는 존재 자체도 없고 안상홍이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예 그런, 그런 정도 없었어요. 정도. 예. 만드는 거 없었어요. 지금은 만든 거예요. 조작인 거예요. 조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이 예.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 계시다가 잘못된 걸 알고 안상홍 예. 하나님의 증인의 그 장길자 하나님에서 탈퇴했잖아요 탈퇴한 거 그거 따지고 들어가니까 난재명시켰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잘못된 걸 해, 얘기하니까 재명되었잖아요 <웃음> 예예. 아, 근데 이제 선생님 제가 안타까운 건 <웃음> 네 예, 예. 제가 통화 끝나고 나면. 네 예, 예. 이제 문, 그 자료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 아, 예, 예. 좀 보내주세요. 예. 성경에서. 예,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예, 예.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예, 예, 예. 성부 하나님 옆에, 예, 예. 예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우리가 그래도 성삼의 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예. 믿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럼 목사님은 성삼 일체가 아니다. 아, 성삼 일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목사님은, 유 교회 목사님, 목사님 심호하십니까? <웃음> 저는, 예. 그, 여수 순천 지역에서, 예. 그,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예, 주로 이제 이단 상담을 하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종하시네요 예. 그렇게 아시고 예, 예. 지금 계신 곳도 예, 예. 그 예, 말은 예수님, 예수님 증인회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예.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예, 예수님 모른다고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예. 말하, 말씀드리잖아요 말 예수님이 예. 예. 예수라는 아들 하나님이 예, 예.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거 아십니까? 예 예수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손자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자가 손자라고 어디가 손자가 나옵니까? 성경에. 예. 예. 아들 하나님 예수. 예. 예, 아들 하나님. 우리 선생님 예. 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피조물 인간의 아들이 선생님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예예. 창조주 여호와의 아들 독생하시, 독생자, 예예. 아들이 있다고, 아들 하나님이 있다고요. 예예. 하나님을, 예예. 그 하나님을 말씀할 때, 예예. 그 하나님을 창조주나 예예. 신으로, 예예. 이렇게 바꿔서, 예예. 창조주나 신적 존재로 바꾸면 이해가 갈 건데 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신의 예? 아들이 한명 있었다. 신의 아들이 한명 있었다. 예. 그럼 자꾸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도 인간같이 이래 생각하십니까? 애, 애기도 먹고 가정도 갖고 뭐 밥도 먹고 똥, 인간같이 똥도 사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선생, 선생님은 성형에 예? 없는 말하고 예.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예. 제가 그런 말을 하, 드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자꾸 아들이 있다니까 하나님도 경륜해야 노울까입니까? 자꾸 인간처럼 생각하는것 돼요. 네. 목사님 음, 생각하고 누굴지 생각이고 제가 언제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아들이 있다니까 아들 하면 결혼 해 가지고 부부 관계가 애를 낳아야 될까입니까? 그건 선생님의 생각이죠. 그럼 어떻게 했는지, 이거, 그 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 나왔습니까, 아니. 성경이, 예. 성경하기,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 예. 독생하신 하나님 되어 있잖아요. 독생자, 예. 성, 성경에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있다고 좀, 말하고 아. 있는데, 선생님은 그걸 못 믿고 계시잖아요. 아니 아들 낳았다는 건 아들 낳았을 땐요. 아들을 낳고 았 낳았다는 의미가 예. 아들을 낳았다는 이 의미, 의미를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 아버님 어머니도, 어머니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장기자 그치? 어머니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애도 낳아 뭐.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예예. 그그 아들 그런 생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예. 선생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늘 보냐, 하늘 천사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하늘 천사에 있다가 이 땅에 죄들지가 육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또 죽은 때.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도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또네가 창조 전에 어디 있었냐 하니까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여기도 니 어디서냐니까 창설전에 내가 있었다. 그때 연수가 많은입니다. 있어요. 선생님. 예.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뭐 천사가 에이, 뭐 하늘에 있다가 음, 하늘에 있는 존재가 뭐 죄인이 돼서 인간으로는 윤회설을 믿습니까? 아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 예.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고 예, 예.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예, 예. 성관계를 통해서 예, 예. 이제 인간이 계속해서 태어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뭐 인간이 자꾸 하늘에서 죄인으로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예. 성경하고 다른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어, 거기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 그럼, 선생님은 성경을 안 믿으시네요. 아니, 난 성, 절대 믿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경 하나뿐입니다. 그럼 성경을 예. 믿어야지, 왜. 음, 예. 교계에서 말한 윤회서를 믿으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음, 음. 성경에. 예, 예, 인간이란 이 존재는 하나님이. 예. 예. 으로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 세상에 그 전에는 선생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 전에는 어디 있었 우리 영혼이 어디 있었을 까 아닙니까? 6천년 전에는 그럼 아예 없었어요? 우리가 그, 그, 아담 유민도 6천년 전 아닙니까? 선생님 예예 예.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창조론이냐 진화로 진화가 맞냐 창조가 맞냐 예, 예, 이 부분을 예. 다시 이야기를 하려면 공개토론을 하려면 예, 예. 창조와 진화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하려면 하루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예, 시간은 나두고. 나두고 예. 예예. 예, 예.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니까 내가고 다음에 내 전화 한. 토요일에 전화, 괜찮겠습니까? 내가 전화할 때 있으니까. 예, 그때는, 제가 그때는 아... 전문, 전문가 있습니다. 이거, 그, 그, 내가, 내 공부가 있긴 한, 그거 아주 전문가인데, 그 총회장이라고, 이, 이, 5분 종교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한번 토론해보세요. 그 사람이 성경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아... 예, 예.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시점부터, 예, 우리의 영혼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습니까? 성경으로 말하라고 성경에. 아, 업도 보면 창세전에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욕이 어이있었요이있습는데 지금 구절을 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창세전에 음. 뭐가 있었다고요? 업이 있었다고. 나이가 연수가 많아입니다. 네가 어디 있었냐? 예. 하늘세계에서 천사세계에서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업이 집사님, 아 선생님, 예 예. 선생님이 생각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장만희 시거님의 애정 계획을 예예 예.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하신가? 그럼 내가 다음에 또좀 찾아가지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정도 시간 날 건데 내가 전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도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선생님, 예. 저 지금 이 통화한 거 예.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토요일 날 예, 예. 제가 선생님이 허락하면 예, 예. 유튜브에 한번 올려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